요즘에 제가 다시 기타를 다시 치거든요 기타를 치면서 느끼지 세상의 모든 모든 것은 정말 이 나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만 실력이 늘어나는구나 근데 기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내 몸에 익숙해지고 계속 반복하고 막 이래야 실력이 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지겨운 것 같아 요 하지만 저희 꿈이 또 생겼어요. 캐논 변주곡 제가 원래 기타를 저번에 8개월 동안 그랑조로 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. 캐논을 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시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그냥 유치원 수준이지만 난 항상 늘 상상해요. 무대 위에 나의 모습을. <웃음> 그럼 제가 심심하니까 기타를 한번 갖고 와볼까요? 짜자잔. 제 소고기 에디션 제가 저번에는 기타 칠때 피크도 없어서 재미가 없었지만 오늘은 피크도 있다고요 소리가 날까? 제대로 너무 오랜만에 또 해가지고 잠시만요, 손에 땀이 나서 그래? 튜닝 하세요 <웃음> 아 여러분 왜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 노래를 내가 이제 손 이렇게 하면서 칠 거라고요 그때 돼서 나한테 반하면 안 돼? 기대할게요 언니 그럼요 나중에는 진짜 저의 기타 실력 보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거 소원 좀 했거든요 멜로디가 지금 좀안 들리시지만 그랑조 다시 하면 할수 있어 다시 연습하면 할수 있어 내 캐논 변주곡 치고 나면 다시 그랑조 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를 연습을 해야겠어 애국가? 애국가 쳐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. 어 들린다 들린다 들리죠? 들리죠? 들리긴 하는데 언니 아 그치 들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벌써 이, 여기까지 왔다니까 와 너무 잘 쳐서 저작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<웃음> 마리아 연습한 거 옛날에 했던 거한 쳐볼까? 마리아는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? <웃음> 여기 같은데 아네이또 악보 다시 보고 와야겠네요 어쨌든 다음에 연습 좀더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 기타 끝